잘 먹네 여잘 응? 먹네 잘 먹네 이제 다 먹어 간다 다 먹어 간다 몸 음, 좋게 괜찮은? 괜찮은? 잘 먹네 I'm sorry. I'm s o r r 아, i 잘 먹네 r r y I'm s o r 어 y 아니 잘 왔는데 음. 두부 자리가 조기 제일 바닥에 조기 넓은데 야민이머한 음. 우리 두부 다 먹어가요 사실 샘플 잘 먹어요 그니까 미안하지 왜 그럴까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도 그 신라면 음, 샘플 아니 아니 샘플 말고 작은 거는 잘 먹는데 신라면 음. 코는... 화장품도 원래 샘플이 재료가 더 좋대잖아 왜 이렇게 샘플처럼 얇게 만들면 좋을텐데 응. 잠깐만 여기 하나 흘렸다. 잠깐 기다려 마주응다 먹었다, 야다먹 이쪽으로 치워주세요 엄마 손 닦고 오이 먹자